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결정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엄청 흥행한가 더불어서 최근 배틀로얄모드를 출시해 뜨거운 논란중인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모드 하지만 이 포트나이트는 논란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이렇게 포트나이트는 흥행하고 있을까요? 최근 동시 접속자 수 200만을 돌파하면서 파격적인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원래 어딜 가던지 한 게임이 흥행을 하면 아류작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사실 배틀그라운드도 H1Z1의 성공을 보고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뭐 아류작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자 얼리언 엔진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포트나이트가 배틀로얄 모드를 무료로 풀면서 논란이 점화되었는데요 사실 저번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배틀로얄이란 장르는 결단코 배틀그라운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총 들었다고 물펜슈타인이 죄다표절이라고 고소하게? 아무튼 이건 사실 논란으로 치긴 좀 그렇고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물을 잘 탔다고 볼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재 짜배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출시 첫날에는 접속자 수가 100만명까지 치솟았으며 모두 출시 2주만에 1000만명 정도의 유저수를 달성하였다고 하니 짭배그치곤 참 많이 흥행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포트나이트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성비부터 차이가 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초창기부터 지적되고 있는 최적화 문제는 계속해서 게임을 괴롭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 때문에 표기된 적정 사양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으며 대부분의 유저들은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PC방에 간다 혹은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적화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으니 바로 지금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램값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에 얼리액세스로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배틀그라운드는 그저 그런 게임이었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8기가 DDR4 램을 기준으로 램값은 65,000원에서 68,000원 정도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7월부터는 램값이 78,000원에서 87,000원까지 무려 1, 2만원이 치솟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으며 8월, 9월이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8기가 DDR4 램의 가격은 무려 14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쯤 돼서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가격이 될까요? 현재 각가지 해외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배틀그라운드를 1920x1080의 해상도로 원활히 즐기기 위해서는 대략 11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야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포트나이트에서 칭찬받는 요소 중 하나가 역시 대기업은 괜히 대기업이라고 하는게 아닌 것처럼 깔끔한 최적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포트나이트의 권장 요구사양에 따라 컴퓨터를 똑같이 맞춰보면 약 60만원 상당의 컴퓨터로도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게임의 그래픽 차이와 몇몇가지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포트나이트의 사양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쳐도 상당히 낮은 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틀그라운드는 32,000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반면에 포트나이트는 배틀이브 모드를 무료로 풀고 있죠.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해봤을 때 포트나이트는 가상비부터 차이가 납니다. 접근성도 크게 한몫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는 리얼리티를 지향하고 있는 게임으로 상당수가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즐기면 매우 어려워서 접는 경우가 뿌지기수인데요 포트나이트는 애초 오리지널 게임 방식 자체가 매우 캐주얼하며 뭐 배틀그라운드처럼 반동도 없고 무게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게임이 라이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 할때 생각해보세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맨날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픽픽 죽고 같은 팀원들이 죽을때까지 쭈욱 관전만 하면 재미도 없고 화나잖아요 게다가 게임 특유의 라이트함과 더불어서 오리지널에 존재하던 플레이 방식을 그대로 배틀로얄 모드에 옮겨왔는데요 맵에 보이는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곡괭이를 이용하여 박살내고 박살낸 건축물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각가지 오브젝트를 설계해서 싸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배틀러의 모드에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모드를 입혀놓으니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했을 때도 같은 배틀러의 장르일 뿐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은 확실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저사양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게임이 무겁지가 않아 기존의 배틀그라운드가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이나 좀더 캐주얼한 배틀러의모드를 찾던 사람들이 다소 포트나이트로 이주를 하였으며 기존에 없던 크래프팅이라는 시스템을 배틀로얄에 도입하여 색다른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아주 중요한 무료라는 점이 점들이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포트나이트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트나이트의 동시접속자 수가 52만을 돌파했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유저풀이 넓은 스팀에서 동시접속자수를 50만 달성한거랑 독자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시접속자수가 50만을 돌파한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게다가 동시접속자수 50만이면 대략 스팀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급의 위치정도니 포트나이트가 그냥 허뿐만이 아닌 게임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스트리머 중 하나는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버그에 지쳤다면서 라이브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삭제하고 포트나이트를 켜는 행위를 보여주는 등 현재 포트나이트는 게임성이나 전략적으로나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임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현재 에픽게임즈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흥행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배합하고 다듬어서 한국에서 건물주에게 건물을 빌려 가게를 딱 차렸습니다. 그 가게는 완전 대박이나 손님도 매출도 미친듯이 지속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지켜본 건물주가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세운 셈입니다. 당연히 원래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건물주가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 나름 자신의 스타일을 입힌 상품을 내놨으니 이걸 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애매모하죠딱이두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은딱비교하기 좋은 게임이 있습니다. FPS로 비교하자면 배틀그라운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포트나이트는 오버워치 AOS로 비교하자면 배틀그라운드는 도타, 포트나이트는 롤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롤 초창기 시절의 여론을 보는 듯합니다. 롤이 초창기에 등장했을 시절엔 이미 도타와 카오스 같은 정통 a o s 게임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었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정통 a o s 게임에 있던 많은 요소들을 없애 게임을 매우 간략화시켰고 a o s 에 발을 디디기 힘든 많은 라이트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캐주얼한 a o s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엔 저게 무슨 a o s 냐 짝퉁이다 얼마인가 망할 거다 라는 여론이 성행하였지만 조금 보면 롤은 aos 게임 중에서는 도타와 견줄만한 엄청난 게임으로 성장하였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물론 에픽게임즈가 잘했다는 건 결단쿵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 등등 많은 복합적인 상황으로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포트나이트 배틀러알모드가 중국 카피게임 마냥 게임을 거의 복부 수준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판해야 할건 비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인기가 말해주고 있듯이 분명 잘 만든 게임이며 나름대로의 철학을 내세워 배틀러의 모드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잘 다져낸 작품입니다. 실제로도 개발진들은 h1z1에 성공해 배틀러이라는 장르의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1z1에 아무런 경쟁작이 시장에 없는걸 확인하자 배틀로얄 모드의 창시자인 브랜드 그린을 영업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틈새 시장을 잘 노린 케이스입니다. 지금 포트나이트도 똑같은 경우죠. 현재 배틀로얄 게임은 물론 찾아보면 몇몇 게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하면 포트나이트 배틀로얄모드, H1Z1, 배틀그라운드가 전부일 정도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블루오션의 카드입니다. H1, Z1이 그 기반을 만들었고 배틀그라운드는 그 기반 위에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 배틀라일 모드는 그 고속도로에 탑승하여 신나게 달리고 있는 셈이죠. MOBA가 그랬듯이 도타의 성공과 캐주얼함을 카드로 내세운 롤의 성공으로 인해 수많은 MOBA 게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통 MOBA처럼 쿼터뷰로 여전히 플레이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사이퍼즈나 파라곤처럼 기존의 3인칭 액션게임과 MOBA를 접목시킨 게임 등 하나의 장르가 성공한다면 다양하고 수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현상은 1993년 둠이라는 게임이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자 둠클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둠을 표방하는 FPS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경우를 보면 이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 포트나이트 배틀러의 모드를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으론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각지 회사들에서 배틀러의 장르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며 이는 1, 2년 안으로는 시장에 배틀러의 장르 게임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포트나이트는 그 신호탄을 터트린 작품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여론을 휘둘리지 말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리얼리티를 지향하며 심장 쫄깃쫄깃한 배틀로얄 모드인 배틀그라운드와 크래프팅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캐주얼한 배틀로얄인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 중에서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